일단 오늘 촬영에 뭔가 컨셉이 없습니다. 다들. 네, 저도 그냥... 음, 이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번에는 좀 페인팅 자체를 좀 드로잉처럼 조금 해볼까 했는데 붓질을 할수록 드로잉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막 티가 나가지고 다시 이거 잉크 채웠습니다. 그래서 전시 끝나자마자 바로 종이랑 꺼내가지고 드론 키트 약간 좀제 나름대로 이제 일상에서 바로 드론 할수 있는 키트 다시 구성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드론 하고 다니고 있어요. 또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이좀 문화생활 하고 막 그렇게 그막뭐고 성수동 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이거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다. 약간 나는 지금 그 약간 우주선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다른 행성에 있는 사람한테 내 그림 설명해 준다 기분이 드는 거야 바쁠 때는 진짜 약간 그 옛날 난포동처럼막 휩쓸려다녔어요 저도 저도 작품 설명 못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아 여기서 좀 잘해야 되겠다 어 살아남고 싶다 음 응, 나도 여기 약간 나는 여기서 이제 좀 플레이어로 스며들고 싶다 근데 서울 가보고 정확하게 느낀 게 그게 서울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웃음> 그게 이 정도 이 정도의 문화 차이면은 나는 아 창원에서는 창원에서 그림 그릴 수 있을까? 계속 근데 그걸, 늦고, 그걸 느끼고 온게 나한테 좋은 좋았을까? <웃음> 아직 소화가 안 됐어. 당, 당장 며칠 전이니까. 그래서 아직도 약간 그때 그때 약간 꿈같아요 좋은 꿈이었는지는 약간 <웃음> 깨보고 나서 약간 <웃음> 어 이게 좋은 꿈이었나 몽롱한 상태 <웃음>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웃음> 소화가 안돼 소화가 그게 서울은 저도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들이 있으니까 뭐라도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 거기 있으면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선택받은 사람만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음. 그렇게 생각들게끔 하는 음. 음. 순간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옆에 같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음. 또 누가 잘 되는 거를 그쵸. 두 눈으로 이제 음. 확인하고 바로.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사실 자아 성찰이나 뭔가 이제 자기 노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되게 힘들고 선, 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음. 건데 근데 그거 그런 거그 분위기 때문에라도 잘 하게 되니까 맞아요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되니까 저는 그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확실히 느낀 거는 작업을 거기서 원하겠다 음. 예, 뭔가 작업은 여기서 창원에서 해도 하고 이제 전시를 이제 만약에 좀뒤가 돼서 한다면은 서울에서 해도 생활이나 작업을 거기서는 절대 못 하겠다 그건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아 이미지도 너무 많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막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관통해요 막빠다 지나가 날막그 방금 방사선이라고 하면 이상하 너무 부정적인가? 관통해서 은근히 바꾸잖아요 세포를 그런 것처럼 다 나를 관통해 막 나는 뭐 아무렇지 않다고 와서 책상 안에 앉으면은 그 관통한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살지는 못하겠다 서울에서 나 절대 못 살겠다. 그냥 그때 태연 씨랑 그때 그 프리뷰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아, 내가 창원에서 살고 있는 창원에서 그릴 수 있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그 정도가 딱 나는 좋겠다.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보여주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거기서 <웃음> 살지도 못하겠다. <웃음> 그거는 완전히 좀 확실히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그런, 그런 이 작가 분들이랑 작가들이랑 이미지랑 같이 계속 내가 가까이 더 가까이 생활하면은 제가 사라질 거 같은 기분 안 된다 음. <웃음> 큰일 난다 근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웃음> 한몇 개월 만이라도 진짜 간단점이다제재돼 있는 거같아 진짜로요? 아 어,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서울도 그런 감사합니다. 네, 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그 수익률 보장 팔로워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라 누가 팔로워했지?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 <웃음> 뭐야? 뭐야? 오랜만에 이러면서 뭐 내가 모르는 이름이네 <웃음> 누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네. 이거 보면 이제 부업 아, 막 기분 확산 지금 나쁘지 이거 이거 뭐, 뭐, 뭐 쳐내면 다음 걸 진행해주세요. 진기해요. 그런 관심. 네 그렇게 막머릿 속에서 계속 맴돌던 <웃음> 이미지가 이게 앞으로 탁 꺼내놓으면은 진짜 하나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막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뭐 꺼내놓지 않으면은 하루 이틀 계속 그게 막 노래 맴돌듯이 맴돌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꺼내놓기만 하면은 진짜 관심 없어.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얼마나 얼마나 얄팍하고 그런 것들은 상적인일이가는데 상의, 되게 신화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전 진짜 이제는 별거 아니고 진짜 뭔가 그냥 속성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느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인간 사회가 뭔가 계속 고정적인 걸 만들려는 욕심들, 예, 부동산이라든지 음. 자산이라든지 그런 고정적, 안정적 결과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이제 파괴하고 새로 만들고 새로운 거를 막 토해내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음. 둘이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응, 음, 맞아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약간 좀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아, 그냥 뭐 이미지가 뭐 어떻게 되든 뭐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뭘 하든 결국에는 그냥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딱그 한계만 남더라고요 요즘에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드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 이걸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막이라면서막 아, 그랬었으면